스타일엔터테인먼트 가족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스타일엔터테인먼트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 올해 2021년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연락함게 함께 사랑스럽게 보내세요. 해피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허재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븐입니다 네 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연말 아주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어, 새해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숙입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리고 새해 복도 많이 많이 받으세요 2 0 2 2년도에 지주기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쪼딱한 구독!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에디거스 나르샤입니다 올한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덧 12월에 이제 마무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날만큼은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아름다운 거 많이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우리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배우 우연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꼭이요 안녕하세요. 지수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벌써 며칠 안 남았네요. 어느 때보다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건강 유해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일 올해도 어, 모두들 건강하게 한해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모두가 행복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기쁨과 사랑 가득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황동주입니다 크리스마스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이유빈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배우 전용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네요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 건강 더더욱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수연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김유진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학교 2021 촬영 중인 조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하세요. 음, 새해는 더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빌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저와 같이 사랑의 온도 들으시면서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배우 권영민입니다 어,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연말 마무리 잘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연기자 한소은입니다 징글벨징글벨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어,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민영입니다 네 드디어 크리스마스에요 올 한해도 정말 어찌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셨을텐데요 크리스마스만큼은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박지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도 행복하게 재밌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타이 엔터테인먼트 가수 한초이 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2021년 어, 너무나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그렇고 일단 크리스마스를 정말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초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모두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잉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안녕하세요! 서영영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이금주입니다 아, 올한해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올한해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남은 연말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